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신상 3가지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함께 가보시죠? 꼭! 이번에 출시된 치크는 프레스트 파우더 타입으로 봄을 연상시키는 상큼한 컬러들이에요. 헤끗헤끗하면서 뽀얀 맑은 모드로 출시되었어요.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아침 참 좋아의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흰기 가득한 화사한 파스텔 핑크예요. 우유가 듬뿍 들어가 있는 딸기 우유 컬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팔에 올려 테스트했을 때는 컬러들이 딱! 발색이 되기보다는 은은하게 올려지는 타입이라 여러 번 컬러로 올렸어요. 얼굴에 올려서 컬러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러쉬로 여러 번 올려 발랐는데도 정말 은은하게 퍼지는 게 특징이었어요. 내 치크 컬러인 것처럼 그리고 수채화스럽게 올라가는 컬러 연출을 볼수 있어요 좌우를 봐도 정말 은은하게 발색되죠 반대편에도 컬러를 올려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를 올리고 나서 컬러들이 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손으로 한번더 톡톡톡 올려줬어요 컬러감을 좀더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브러쉬 사용 후에 손으로 톡톡톡 올리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의 꽃가루처럼 사랑스러움과 로맨틱함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핑크핑크한 컬러 발색으로 치크를 꺼려 하셨던 분들이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컬러는 요거트 얌얌의 컬러입니다. 밀키한 피치 컬러를 그대로 담아냈어요. 그런데 피치빛보다는 뽀얀 느낌이 가득한 피치예요. 정말 잘 익은 피치 말고 살짝 익었나? 아니면 안 익었나? 하는 그런 느낌의 컬러이고요. 요거트 얌얌의 컬러는 뽀얀 느낌이 많이 나서 웜풀 상관없이 올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브러쉬로 여러번 올려야 컬러감을 느낄 수 있고요. 역시나 좌우 올린 후에 손으로 톡톡톡 한번더 올려줍니다. 기존에 많이 있는 피치 컬러라기보다는 투명하면서 희끗한 컬러감이 좀더 많이 나요. 뭔가 요거트 안에 복숭아 토핑을 넣었는데 그 복숭아 토핑을 뭔가 찾기 힘든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마지막 컬러는 딩굴딩굴의 컬러입니다. 역시나 뽀얀 느낌이 가득하지만 붉은기는 쏙 빠진 진저 누드 베이지 컬러예요 눈으로 만 보면 브라운 베이지 느낌이 나는데 팔에 올려보면 또 다른 컬러가 연출이 돼요 어떻게 보면 베이지 코랄 느낌도 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진저 누드 베이지 컬러의 느낌도 나요 치크 컬러로도 연출할 수 있으면서 음영 아이 메이크업에도 연출해도 좋은 정말 활용도가 높은 컬러예요 얼굴에 올려볼게요. 정말 자연스러운 컬러 연출 보이시죠? 진저 코랄 같은 컬러로 연출이 되고요. 그렇다고 붉은기가 올라오는 코랄 컬러의 느낌은 또 아니에요. 반대편에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톡톡톡 한번더 컬러를 올려줍니다. 자연스러운 여성스러움을 연출해주고요. 뭔가 체크가 내 얼굴에 물든 듯한 진저 코랄컬러가 연출이 됩니다 세가지 컬러 모두 자연스럽고요내 피부인 것 같은 발색으로 연출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평소에 치크 컬러를 조금만 올려도 좀 촌스러워 보여서 치크 컬러를 꺼려 하셨던 분들 이번 신상으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치크를 원하셨던 분들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신상으로 겟하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미지 뷰티였습니다. 오늘도 미지와 함께 예뻐주세요. 안녕. 빠이.